아침을 준비하는 매니저 지민입니다. 그리고 가수 미정. 아침이야. 얘는 고등학교 때로 변한 게 없어. 변한 게왜 없어. 가수 됐잖아. 가수. 네가 슈퍼스타라도 되냐? 이제 싱글하나앤 주제에. 아무리 스케줄 없다고 해도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돼. 렌즈 색 예쁘네. 말 돌리지 말고 얼른 나와. 알았어. 미정 안 되겠다. 경찰 신고하자. 다음 달 컴백인데 사장님 아시면 미룰 수도 있단 말이야. 안 돼. 지금 컴백이 중요해? 실장님. 그 미... 또 집에 들어왔어요. 저희 며칠만 조용한 데 가서 쉬다 올게요. 경호원도 한명 부탁드려요. 미정아, 얼른 짐 챙겨. 알았어. 지민이가 하라면 해야지.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이 도착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호를을 맡게 된 강준이라고 합니다 오 수트빨 멋져? 역시 경호원도 잘생기고 바른다니까 네? 들어오세요 경호잘 부탁드려요? 어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펜션에 모였는데 고기 파티하자 고기요? 우리가 놀라왔냐 결국 그래? 저녁에 고기 파티를 즐기는 두 사람 그리고 경호원은 이런 건 전경원지 잡부가 아니라요 정말 앉아. 저멋 가려는 경 경원... 보라르방 서 있네. 그나저나 그 사이코 또 우리 집에서 난리 치고 있 않겠지? 하... 콘서트 준비나 해야겠다. 다음 날 술을 너무 먹자. 많이 마신 미정은 당연히 두통을 호소하네요 머리 아파? 음, 어떻게 자는지 기억도 안나 아저씨 술기는약좀 사다 줘요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비싼 돈 받고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야 지민아 실장님한테 경호 딴 사람 바꿔달라고 해 어,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올때 해장국도 부탁해요 이날 저녁 경호원이 사다 준 해장국을 먹는 미정 아나... 또 소주가 땡기네 같이 술 한잔 할래요? 지금요? 응! 해장술! 하, 귀여운 팬이네 음... 어 지민아 미정아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응 알았어 푹 쉬고 있어? 아프면 안 된다? 왜, 왜요? 지민인데눈는다고 그러네요. 어? 아, 괜찮아요? 아, 많이 마셨어요. 근데 더 마시고 싶다. 두 사람은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그리고 결국엔 시험시험해 어떻게 시험 고개 안 써지는데 집중 좀 하게 냅둬 알았어 아 진짜 정신 사났네 내가 히트곡 탄생을 위해 이 앨몸 다치리라 자신이 매니저라는 것을 망각하고 미정에게 접근하는 지민입니다 이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